안녕하세요 여러분 희결정구입니다 최근에 솜브라로 추측되는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서인 일명 솜브라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등장이 임박한 솜브라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가보시죠 먼저 손브라의 사진으로 추측되는 이 스크린샷에는 손브라의 사진과 함께 아래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석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손브라는 해커 세계에서 악명을 떨치는 최고의 해커입니다 옴닉 사태 당시에 그녀는 어렸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손브라는 생존하기 위해 컴퓨터를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멕시코의 조직 로스무에레토스 갱단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휘말려 갱단에서 나와 도망가야 했습니다. 지하석에 있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며 무언가를 대비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탈론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블리자드의 낚시라고 하기에는 많은 점들이 현재까지 추측되었던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솜브라라고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솜브라의 모델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솜브라의 정체와 스킬들을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솜브라의 무기는 베레타 기관권총 93R과 우지 기관단총을 섞은 듯한 모습으로 매우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진 총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버워치와 같은 장르의 게임인 팔라딘스에서 스카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영웅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스카이는 기관단총처럼 빠른 연사 속도를 가진 손목에 찬 석공과 독을 이용하여 은신을 사용한 후 체력이 없는 적들 근처로 가서 빠르게 암살하고 빠지는 암살 플레이로 은신과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진 총을 지녔다면 스카이와 비슷한 플레이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출된 솜브라의 사진과 옛날에 도라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진이 매우 유사하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도라도에 있던 솜브라의 사진이 현재의 공개된 솜브라와 유사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솜브라의 사진 속 모습은 어디선가 본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아나의 스토리 소개 영상에서 나왔던 이 여성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굴 형태부터 시작해서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죠. 단순히 헤어스타일만 바뀐 느낌이 아주 강하게 풍깁니다. 하지만 이 점은 섣불리 추측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살펴본 솜브라 유출된 스크린샷과 함께 있던 코멘터를 살펴보면서 솜브라의 일생을 그려보면 그녀는 어린 시절 옴닉 사태를 경험하여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컴퓨터를 항상 들고 다녔으며 로스 무에르토스에 들어갔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나와 지하세계에서 무언가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렇듯이 그녀가 오버워치에 머물러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알레안드라가 성장한 모습이거나 알레안드라의 어머니가 솜브라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스크린샷과 함께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알레한드라나 알레한드라의 어머니가 손브라일 확률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옴닉 사태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솔저의 시네마틱에서는 솔저가 알레한드라를 만나는데요 이는 당연하게도 옴닉 사태가 일어난지 한참 뒤인 일입니다 시대상으로 당연히 알레한드라는 옴닉 사태를 겪지 못했거나 겪었다고 해도 3살에서 6살 사이로 매우 어린 시절 겪었기 때문이죠 알레안드라의 어머니가 솜브라가 아닌 이유도 로스무에르토스에 들어가서 악행을 저질렀으나 오종의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쫓기게 되고 지하세계로 들어가 오랜 시간 업그레이드를 하였고 현재는 탈론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였으므로 알레안드라의 엄마의 확률도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출된 정보로 몇번 다뤘었던 도라도의분수대에 있는 이 문구들에 대한 해석을 좀더 뚜렷하게 할수 있어졌습니다 혹시 도라도에 분수돼에 있던 해석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은 여기 이 영상을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그럼 여기 분수돼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가장 어두운 밤마저도 해뜨기 전에 존재하니 어둠에서 전사한 자들에게 명예를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를 재조합하여 문장으로 끼워 맞춰보면 대충 이런 식의 문장이 됩니다. 어둠에서 전사한 자들에게 명예를 그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가장 어두운 밤마저도 해뜨기 전에 존재하니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를 유출된 코멘트를 통해서 해석해보면 어둠에서 전사한 자들에게 명예를 그들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으리라 라는 문구는 옴닉 사태의 희생자를 일었거나 손브라가 겪은 모종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밤 마저도 해뜨기 전에 존재하니 빛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라는 문구는 손브라의 스킬 중 하나로 추측해볼 수 있는 은신에 관한 이야기거나 손브라가 모종의 사건으로 지하 속에 갇혀 지내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후 세상 밖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솜브라 사이트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며 퍼센트에이지가 점차 올라갔고 저는 11월에 100%가 차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차올라 세계 시각으로는 2016년 8월 18일 7시 2분 한국 시간으로는 2016년 10월 19일 3시 2분에 손브라의 사이트의 퍼센테이지가 모두 차올랐습니다. 몇몇 관심있는 유저들은 손브라가 테스트 서버에 추가될 것이다 식의 기대를 하고 있던 찰나 단순히 이런 문구만 바뀌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아직 손브라의 단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찾아보면 패치 이전처럼 보이는 V1.4.0.2.324가 있는데요 현재 패치 버전은 1.4.0.2.32374로 솜브라가 나오던 솜브라에 관한 단서가 뿌려지던 솜브라의 정체는 다음 패치 내지는 다다음 패치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스티온 또한 눈여겨보아야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솜브라 사이트에 나온 마지막 문장 속에는 2-54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2-54는 바스티온의 기본 몸체 바스티온의 모델명을 가리키는 듯하게 선명하게 적혀있습니다. 행여나 단서가 있을까봐 바스티온과 관련한 모든 사이트들을 뒤져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서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유저들을 기다리게 하여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하였으나 큰 기대에 비해 나온 정보는 다음 패치의 예고 정도밖에 없으니 많은 해외 유저들은 나는 이만 포기하겠다. 우린 대체 무엇을 위해 몇 달을 기다린 거야? 라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솜브라 베일에 쌓인 그녀 대체 솜브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오버워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그녀는 무엇을 위해 로스무에로토스에 들어갔으며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긴 시간 동안 지하에 머물며 본인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탈론에 고용되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스토리 곳곳에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아 손브라는 지금까지 오버워치의 스토리 안에서 꽤 많은 양의 스토리를 가진 영웅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오버워치에 가려져 있던 사건 사고들의 실마리를 손브라는 풀어줄까요? 그리고 손브라는 정말 다음 패치에 나오게 될까요? 이렇게 송브라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과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은 댓글에 지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니 이점 참조해주시고요. 여하튼 여기까지 송브라였고요 흥미롭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